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미션일 필터인데요 이 작은 필터를 교환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할 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SM3나 QM6와 같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닌 배터리 아래쪽에 필터 하우징이 있기 때문이죠 필터 오링과 드레인 플러그 와셔입니다 스트레이너의 모습입니다 스트레이너는 필터 역할보다는 파손된 내부 부속품이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별도 요청이 있지 않을 경우 교체는 불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일팬을 개방하는 만큼 가스켓 교체는 필수고요 팬을 이용해 미션을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하고요 필터 교체를 위해 운전석 휠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하고요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시간을 들여 충분히 드레인해줍니다 오일펜 볼트리 풀어 펜을 탈거합니다 트레이너를 탈거하고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탈거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마모에 따른 금속성 슬러지가 제법 많이 쌓여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한 후 신품 가스켓과 함께 준비해주고요 오일팬을 장착합니다 고정 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정확한 토크로 체결 합니다 원을 그려가며 조임 토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SM6나 QM6와는 다르게 종이 재질이 덧대어진 평화쇼가 들어갑니다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주고요 이제 필터 교환입니다 배터리를 비롯해 트레이와 TCU 그리고 각종 부품들을 탈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터와 오링을 제거합니다 신품으로 교체하였고요 오링에는 신유를 발라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상단에서 한번, 차량 하부에서 한번 체결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탈거의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 하네스를 잡아주고요 준비한 오일은 순정 CVT 오일입니다 CVT 변속기는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의 원리나 요구되는 마찰 기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규격에 맞는 전용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M5는 딥스틱으로 신류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 후 유온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동안 작업 부위를 확인하고요 깨끗합니다. 탈거했던 휠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레벨링 온도에 도달했을 때 딥스틱을 통해 레벨링을 확인합니다. New SM5의 레벨링 체크 온도는 70에서 80도입니다. 풀마크 밑으로 잘 세팅되었네요. DTC 체크도 깨끗합니다. 뉴 SM5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교체된 부품들의 모습이고요 스트레이너와 카트리지 필터, 오링 드레인 플러그 와셔입니다 좌측은 신유, 우측은 기존 사용료고요 올펜 가스켓의 모습입니다